야 준호야. 예. <웃음> 예, 예. 넌 뭐하는 새끼냐? 뭐하는 새끼냐? <웃음> 혹시한테 아질 수가 없어요. 이한나는 어떻게 된거 동현이 형 나장 빠지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여줄라 <웃음> 불렀잖아요. 너 도대체 정치가 뭐야? 형. 어? 그리고 나 선생날 때 감독한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야. <웃음> 너는 그냥 일생이 그런 거야. 일생이 감독한테도 그 얘기 들었으면은 인격 모독이에요. 그거는 어? 가장 비참하게 패배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비술을 후벼 파고 찌르고 소금을 뿌리고 내가 이런. 내가 딱 느낀 게뭔줄 알아? 뭔지. 너는 우리 집 독구야. 에? 어? <웃음> 뭐라고? 우리 집 독구야. 우리 걔가 식구를 계속 물고 어. 뭐 우리 공주 괴롭히고 어 그래가지고 저기 아 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했다. 그러다가 동네 산책 나갔다가 이만한 마르티즈를 만났어요. 개꼬리 감추고 <웃음> 이지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와, 넌 준호구나, 이랬지. 내가 독군데 마르티즈를 붙여줘야 되는 형이. 도사를야도사를 <웃음> <웃음> 아, <웃음> 도사를 붙였잖아, 도사견을 어, 첫판부터. 응? 야, 넌 <웃음> 대단하다. 어? <웃음> 형, 야, 우리 준호 대단해네 나는. 이 단계를 밟아야지 나는 그리고 은퇴를 하는지 7년 8년이 됐는데 현역을 붙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네가뭘 네. 생각을 <웃음> 하냐고 <웃음> 형, 형 이게 회의야? 알았어 상벌위원회야? 회의야 이게 또 지금 상벌위원회 다쎄 일단 네가 생각하고 얘기해봐 내가 이내 네 수준 알았어 나는 조팝이었어 <웃음> 어. <웃음> 조팝이어서 내가 어디까지 조팝인지를 내가 한번 그러면 알아보겠어 <웃음> 어. 챌린지를 시작하겠다 챌린지? 네. 어, 뭔 챌린지? 바짝 낮은 데부터 바짝 낮은 데부터? 네. 너 그럼 바짝 낮은 데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네 상대는 어떤 정도 바짝 낮은 거야? 그것까지 생각 안 했고 어. 복싱을한번 해봐야겠다 복싱? 네. 복싱을 해도 내가 내 예상이 뭔줄 알아? 때리지마 야 <웃음> 복싱하는 애한테 너 때리지마 맞을게 너 진짜로 맞는다고? 어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진짜? 너, 그러면, 은 복싱하는 애한테, 어. 도복 입으라고 할 거지? 벗고, 이래전, 안 벗고, 이래전 합시다. 그냥. 그런 다음에, 너는 글러브 껴, 안 껴? 잡아야 되니까 글러브는 안 끼지. 어, 글러브 안 끼고. 니가 생각했을 때, 선수 출신, 돼? 선출, 선출해야지. 선출이지. 아니, 비선출이는 또, 겸사는 그러면, 아, 네가 니가, 그 조건, 내가, 내가 그럼 정확하게 매칭을 해줄게. 체급하고, 그 선, 선수 그만둔 지몇 년인 걸 얘기해? 한 번, 3, 3년? 3, 3년 그래야지지. 이후? 3년 네, 이후? 네. 어? 그래야지, 좀 현영물 좀 빠지지 않겠어. 어. 3년 이후에, 체급은? 체급 비슷해야지. 뭐. 너랑 비슷한? 네. 너 지금 몇 킬로야? 한 68. 68?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킬로? 그 정도? 어? 어. 플러스. 하, 알았어. 그럼 내가, 내가 지금 섭, 섭외해볼게. 네. 어? 알았어. 이거 지금, 뭐, 미리 얘기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나 그냥 일권이한테 전화해서, 어? 안 일건달. 일권이한테 전화해서, 얘그 맨날 저기 하니까, 일권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찾아보라고 할게. 어 일근아 어잘 지내? 어 아니 뭐, 내가 뭐뭐물어보려고어 어. 네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네가 프로까지 했었어 복싱으로 어. 돈 벌고 살았었어 어 근데 은퇴를 한지 네가 3 년이 됐어 아 응? 어. 그랬는데 응. 유도 어 국가 대표 했던 사람이랑 어. 스파링을 해어 누가 이길 것 같냐 그 싸움 잘하는 분이 이기는 거지 그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아. 야, 그러면 음. 이 매칭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재미가 있겠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투기 동굴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어. 남자들의 대리만족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거는 이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어. 환장할 건데 그러면 이거 한번 매칭할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겠어? 야, 그거 내 내가 죽여도 되냐? 네가? <웃음> <니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냥 어 그냥 참자 그냥 다른 그래 다른 사람 그래. 참어 참어 어, 조준영 선수 어. 존경해서 나나참애뭐야애 어, 어, 뭐, 앞날에 창창한 애를 네가 또 선배 따라줘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알았어 <웃음> 어. 야, 아, 알겠어 아미 아미 연락 줄게 어? 아야 아. 일군이 내가 간신히 말려줬다 하다가 이제 안일 건달까지 <웃음> <웃음> 난 그래도 시발 변이라도 되는데 어디 용쿠셔테리어 <웃음> 네가 마르티즈 찾아달래. <웃음> 아무튼간, 어. 어? 너는 이제 내가 그 깔아놨기 때문에 복싱은 매칭이 된다. 다시는 이런 자리가 없을 거니까 너 하고 싶은 얘기 좀다 해봐. 그래. 어. 다 했는데 끝났어. 마르티즈를 될거 알아? 어. <웃음> 너그 얘기 하려고 <웃음> 네, 얘기하자 그런 거야? 체급은 좀 맞춰 줘요. 그러니까 마르티즈를 될거 알아. 어. 내가 그딱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어. 앞치지 말자. 근데 내가 봐도 동현이랑 할때 그랬어. 어? 아, 조금 아쉬운 게, 아, 그래. 같은 체급이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몰랐겠다. 어. 라는 생각은 들었어. 어? 또엔 t 파그브너 사격선수랑 해도 사격선수 <웃음> 총 갖고 한다? 어? 어? <웃음> 네가 총알 피하고 잡으면 끝나잖아. 아, 그치. 어? 막 가는구만. 아주 좋 <웃음> 어로지 뭐, 내가 그래? 터진 터지, 저 터지는 걸 네. 보고 싶어. 아니야. 남자들은 딱 알아. 그 진짜로 이게 끝까지 갔구나. 실제로 했구나라는 게딱 피부로 느껴지지. 그건 내 플레이 형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또 슬램덩, 감동을 좀 주세요. 슬램덩크 거기서 그안 감독한테 감독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전 지금입니다. 알았어. 라이 새끼 도라이야. 자괴감 들고 괴롭다.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예,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은 준호랑 네, 네. 해볼 수 있어? 아, 예. 괜찮죠. 아, 그래? 음. 근데... 잠깐만요. 네. 네? 세게... 세게 돋는다는 말이죠. 아, 그럼. 진짜, 진짜 올림픽 때처럼. 어, 어 예, 예. 그 체급은 네. 어느 정도 몇 킬로예요? 제가 한 60kg 기던데 지금 한 64kg. 아, 아유, 딱 좋네. 예.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더 기회를 해요, 연락 드릴게요. 하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어? 지금 나왔으니까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이질을 하지 말고 이겨 달라니까? 아니 이기면 저거 못하는 거잖아. 뭘 <웃음> 못해? 뭘 복싱, 못해? 나 복싱 배워보고 싶다고 복싱 배워가지고 단계를 밟고 싶다고. 아 <웃음> 진. <웃음> 또 씨발 또 이것도 매칭 되니까. 듣까누 소리하네 이씨발이너씨발로만 나랑 먼저 싸워 그냥 하고 아 해봐 해봐 이기..이기..이기면은 이기면은 니 어. 이기면은 네 유튜브 채널 개떡상이야 어? 개떡상 시청자들도 진짜 궁금해 궁금해하잖아 나도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궁금증을 해소해줘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아니 하, 하는데 어? 나는 그게 아니고 혹시는 이기면 다음 종목 찾아야 된다고 아, 아, 하고 아까 뭐가 내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10%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10% 아니 네가 만약에 10% 붙이려고 몇, 몇 퍼센트인데? 거.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리얼로 한다 둘다 어? 진짜 리얼로 한다 8대2 정도 본다 20%로? 어 20%? 어 형, 20 그럼 20%고 이기면 어떡하냐고 이기면 개 떡상이라고 씨발아 오 <웃음> 내가 내 철거는 떡상 개떡상해자이 어? <웃음> 얘기해, 니철이니까뭘 네 얘기해? 자 복싱하고 제대로 붙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주세요. 해 <웃음>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복싱 대 유도 어 제대로 한번 붙어 볼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뭐야? <웃음> <웃음> <웃음> 너 어떻게 이 건데? 한번 한번 보여줘. 내가 <웃음>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알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슬로우로? 야. <웃음> 이게 복싱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이 이게 되냐 이게? 어? 진짜 아무것도. 아실 아실. 내가 얼마나 나서냐 중요한? 어. 야, 어. <웃음> 아. 내가 이거 웃겼어. 쏴쏴쏴 쏴. 이거 성신이잖아. 여린가다 여린. 기분상이지. <웃음>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뭐가? <웃음> 그 내가 저기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 귀 빵맹이 맞으면서 시킨 건데 이걸 버티려고 하면 충격이 다 나한테 간다고. 이걸 흘려줘야 돼. <웃음> 그럼 흘려줘. 그냥 흘려줘. 봐. 막, 어, 샤, 갔어. 샥. 아, 깜짝. 샤. <웃음> <너무 갔잖아>. 아. <웃음> 웃겨 <넘어간다>, 웃겨 <웃음>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스피드지 그치 그치, 어, 그치. 스피드가 주먹이 날라오는 스피드보다 내 몸이 어? 빨리 움직여가지고 잡아야 되는 스피드 싸움 그치 야 근데 그 스피드 유도의 스피드냐 복싱의 스피드냐 이거가 제대로 나오면은 어. 끝! 끝? 끝!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웃음> 유도와 복싱 복싱과 유도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기느냐? 빠르다 오, 펜 없어. 그렇지. 와!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니까, 러 막기 전에 보고 왔던 거지.